k i the the 오늘... 센터 마지막 점검하도록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반차를 냈고 저는 빨리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프로리텍스를 맞으려고요. 이제 3개 남았어요. 앞으로 계속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현재는 3개가 남았습니다. 큰옥산은 얼마 전에 끝났어요. 큰옥산은 추가 처방을 안 해주셨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대로 거기서 이제 그만 맞아도 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큰옥산 안 맞은 지 지금 한 3일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진짜 큰옥산이 엄청 아프잖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큰옥산을 안 맞는 게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 원래 큰옥산 맞으려면 얼음찜질도 하고 막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프로로텍스는 그에 비해서 하나도 안 아파서 그냥 맞습니다, 바로. 저는 오늘 8주 1일째 되는 날이에요. 과연 애기가 잘 컸을지, 뱃속에 무사히 있을지 오늘 초음파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았습니다 진짜.. 이제는 프로루텍스는 맞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진짜 아프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그냥 뭉친 부위가 좀 간지러운 정도? 그런 거 말고는 진짜 프로루텍스는 이렇게.. 너무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맞기가 너무 편합니다. 오늘 난임센터 졸업하면 은 이때까지 맞았던 주사 다 모아놨거든요. 그거 사진 한번쫙 찍고 그리고 이제 다 버려버리려고요. 그래서 모아놨습니다. 졸업하는 그날을 기다리면 그게 바로 오늘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출발해볼게요. 아침으로 고구마랑 사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입덧이 기본적으로 입덧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뭔가 특정 음식을 냄새 맡으면 토하고 약간 그런 걸라기보다는 속이 비어 있을 때 메스꺼운 증상 그게 가장 기본적인 증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공복이 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먹고 나서 얹힌 것 같은 체덫 양치할 때토 나오는 양치덕 그리고 먹는 것마다 토하는 토막 이렇게 추가로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가장 베이직한 증상은 공복일 때 역겨운 거 공복일 때 울렁거리고 메스꺼운거 이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침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 안 먹으면 너무 메스꺼워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배가 안 고파. 배고픔의 증상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게 메스꺼움으로 대체되는 느낌이에요. 배가... 와 <목소리는> <sup> <목소리는> 아, 뭐. 아, 귀여워. 발사, 뭐? 이건 뭐야? 쪼리같이 쪼리 생겼네. 이어가지고 토끼 모양인가 봐. 뭐 나눔센터 졸업 졸업한 소감이 어때? 길고긴 대장점을 마무리 짐 <웃음> 시점에서 마무리가 백점 100점 만점의 대참이라고 하니까 아주 만족하는 거라고 할수 있어. <웃음> 오늘 산소련 예약도 하고. 많은 걸 했네. 음, 상과 예약도 하고. <웃음> 좋구만. 한우조리원 예약하고 선물 받으니까 진짜 뭔가 실감이 나. 그러니까 애기 오빠다니까 기분 진짜 이상해. 졸업 기념 짜장면. 잘 받고 아, 오늘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 난임 센터에서 초음파 진료 받는데 까지 한시간이 걸렸어요 한시간 동안 초음파 겨우 하나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산후조리원 상담 시간이 돼 가지고 진료실 가기 전에 초음파 보고 진료실 가기 전에 진료실 도착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거기 산후조리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은 한 20분 정도 걸려서 금방 끝났거든요. 산후조리원 예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갔더니 대기 세 번째 순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하기는 안 했는데 그 진료실에 그 목록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상담하자마자 또 진료실에서 세 번째 순서라서 바로바로 바로 진료... 까지 받고 졸업도 하고 콩주사 맞아야 돼가지고 점심 간단하게 먹고 콩주사 2시간 반 동안 받고 드디어 병원에서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난임센터를 졸업을 했어요 진짜 후련하기도 하고 아직 실감이 잘안 나요 다행히 오늘 8주 1일차로 아기가 지금 시기에 맞게 보여줘야 될 것들을 다 보여줬고 크기도 적당하고 심박수도 100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사하고 안전해서 졸업까지 할수 있었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산과 예약도 했는데 2주 뒤에 보는 게 좋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산과 선생님이 예약이 너무 이제 12월까지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 전에 다른 선생한테 님 진료를 봐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2주 뒤에 진료보고 또그 2주 뒤로부터. 2주 뒤에 또 진료를 보고 그 다음 진료부터는 제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료를. 산과 예약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 오늘 산후조리원도 어쨌거나 예약금을 걸었고 예약금 50만 원이더라고요. 차병원 산후조리원. 저는 그냥 디럭스 타입으로 예약을 했고요. 530만 원이고 여기서 출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50만 원 할인을 해줘요. 그럼 480만 원이에요. 네, 48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2주짜리에 예약금을 일단 걸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기가 병원이잖아요. 산후조리원이 병원 안에 있어가지고 소아과 병동 의사 선생님이 매일매일 회진을 도신대요. 일요일 제외하고 주 6일 동안 의료진이 이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결정하는데 큰 요소였어요. 비싸긴 하지만. 저희 조카도 산후조리원에 있던 시기에 막 숨을 잘못 쉬고 이래서 큰 병원에 가고 그러느라고 애기랑 면회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병원 의료기관이 있는 데에서 산후조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가장 컸고 그리고 일산차병원 6층에 신생아 집중치료관리실이 있어요. 인큐베이터랑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게 해결된다는 게 비싸지만 결정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졸업하고 받은 선물입니다. 이게 차병원 산모수첩인데 엄청 이쁘다고 유명하거든요. 저도 궁금했는데 여러 봐야 이거 도대체 언제 받나 했었는데 드디어 받았네요.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네요이를 열면은 음 이렇게 이 안에 수첩이 들어있고 오 이렇게 비닐 포장이 한번더돼 있고 이볼펜이또 예쁘더라고요. 음 약간 무광의 부들부들 촉촉한 재질이네요. 뭔가 특이한데 재질이? 그리고 이게 펜이 예쁘다고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영롱하긴 하네요. 이렇게 돌려서 쓰는 타입이고 여기에 산모수첩 사용법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초음파 사진 부착용 스티커도 있다는데? 이거 어린이 보험 광고도 들어있고 음, 여기에 임신 테스터기, 초음파 사진, 아기 수첩 등 기억하고 싶은 물건을 보관하고 을이 박스 안에다가 보관하고 을 출산 후 드리는 선물 박스인 메모리얼 박스에 함께 보관해보세요. 출산 후에 뭔가 메모리얼 박스 같은 걸 주나 보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딱 적당한 다이어리 사이즈. 음.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임신 10개월 캘린더. 지금 3개월. 음. 주의사항, 병원으로 와야 되는 증상, 분만 진행 과정, 응급 상황, 그리고 병원 소개. 이 앞에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분량이 다 그런 정보고요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사진 붙이는 공간이 있고 그 뒤에는 스케줄러네요. 이렇게 먼슬리가 있어요. 먼슬리 뒤로는 그냥 노트네요. 오늘 받아온 초음파 사진이나 한번 정리를 해놔야겠다. 이거는 아까 산후조리원 예약하고 받은 애기 옷. 이건 스튜디오에서 홍보용으로 주는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준다기보다는. 이거는 손싸개, 발싸, 발싸개 그런 것 같아요. 어 너무 조그매 귀여워. 이거, 이거, 이건 거 이거 이 옷인데 애기옷 같은 거를 아직 생각도 안하는 시기니까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싱숭생숭하네요. 토끼띠라서 또 토끼옷인 것 같아요. 귀엽. 지금까지 맞았던 이 수많은 주사들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고 싹다 버리려고요 진짜 많다 <웃음> 와이 크로스 한 진짜 이 아픈 걸 이렇게나 많이 맞았다니 아, 추억이 새록새록하나? 이제 이거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웃음> 화요일 <웃음>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일이 있었어요 저녁밥을 먹을 때 그냥 집에서 한식으로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먹을 때부터 계속 속이 메스껍긴 했어요 요즘에 제가 한식에 좀 반응을 해서 한식 냄새를 잘못 맡겠더라고요 특히 찌개 냄새, 막 김치 들어간 거뭐 이런 것들을 잘못 참는데 어제는 어쨌거 한식을 먹으니까 막 김치랑 이런 반찬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먹으니까 제가 먹진 않았지만 계속 좀 역겨운, 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막소화도잘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토가 분수같이 나오면서 진짜 다 토했어요. 저녁에 먹었던 걸. 제가 입덧이 5주 중반부터 입덧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8주, 8주인데 8주 이때까지 진짜 메스껍고 이런 적은 많았고 토가 진짜 여기 걸려서 토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항상 갖고 가긴 했는데 이렇게 진짜 주체할 수 없이 토가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화요일날 출근길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놀랍게도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차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어제 남편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 바람에 카메라를 차에다가 두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지하철 타고 출근했고요 이제 차를 갖고 퇴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임신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봤어요. 그래서 그 임산부 배지도 처음으로 달고 타봤는데 제가 탄칸에 임산부석에 이미 산모가 앉아계셔가지고 앉아서 가진 못했습니다. 일부러 배지를 달고 탔는데 결국에는 계속 서서 갔네요. 아 그리고 제가 그저께 저녁에도 저녁 먹고 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도 저녁 먹고 또 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죽만 먹었어요 아침에도 죽 먹고 출근하고 점심에도 아침에 먹었던 죽을 싸와가지고 점심에도 죽을 먹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고 입덧을 계속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입덧 때문인지 소화불량 때문인지 체한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있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이러면 아 내가 체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입덧을 하고 있으면 은 항상 메스껍고 항상 소화가 안 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늘상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심해진다고 해서 아 입덧이 심해졌나? 라고 생각하지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분간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아요 오늘 아침에도 죽을 먹으려고 죽을 데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님이써 주신 죽인데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해동하고 물넣어가 지금 고지 다시 끓이고 있어요. 죽이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다졸아들어 가지고 물을 좀 넣어 줘야 됩니다.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아주 묽은 죽. 자. 그리고 니다 제가 어제도 갑자기 저녁부터 입덧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거의 저녁에 죽 먹고 나서 진짜 힘들어서 계속 쇼파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찍 자는 게 낫겠다 싶어서 누워있는데 또 누워있는 상태에서 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만 토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약을 한알더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자기 전에만 두 알을 먹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전까진 괜찮은데 이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9시쯤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는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9시에 먹으면 단점이 오전부터 한 점심 먹을 때또 역겨워서 잘못 먹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겹쳐서 그래서 이제는 밤에 두알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8시, 7시, 7시 이 정도로 땡겨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점심때 역겹기는 한데 한 1시, 2시쯤 되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업무시간에 좀 괜찮게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한 4시? 5, 4시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또 엄청 입덧이 심해지더라고요. 4시, 5시, 6시 되면 더 피크고 저녁밥 먹고 나서 한 7시, 8시 되면 은 거의 토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제는 점심때도 하나를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좀 되찾아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응? 퇴근했어? 배가 되게 기다리고 있어 어.. 나 지금 감자튀김 사러 맥도날드 가는데 응 여보 버거 사줄까? 사다 줄까? 아니 여보 좀 먹어 응 알았어 나는 밥 먹고 밥 있으니까 응, 알겠어 하나 뺏어 먹을까? 아니 난 버거는 안 먹을 건데 나감튀 먹을 건데 <웃음> 안 먹는다고? 어, 감자튀김 먹으려고. 감자튀김은 딱 하나 산다고? 어. 뭐야? 래도 돼? 아니면은 세트 그냥 하나 사가지고 조금 먹을래? 반띵할까? 여보 절반 먹을지 먹어도 괜찮겠어? 응. 음. 하나 해봐. 한세트 하나, 아이고잠깐 감자 하나, 햄버거 하나. 알았어. 응. 음. 빅맥 세트 하나랑요 감자튀김 라지 하나 추가해주세요 민영은 콜라 괜찮으세요? 네더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이송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600벌리요 이송하세요 네. 집에 왔고요 감치를 먹습니다 와서 듬뿍했어요 네네 맞아요 제가 <웃음>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잘 먹기잖아요 감자튀김은 튀김이라서 몸에 별로 안 좋으니까 감자를 주문해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웠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 먹어요. 음 오늘의 점심은 양념치킨. <웃음> 양념치킨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어요. 페리카나입니다. 양념은 페리카나가 짱이라고 하더라고요. 몇년 만에 먹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네요. 남편의 제롱 타임. 아 맨날 저런 교통사고를 연출해. 저는 지금 저희는 지금 서울은 가고 있고요. 오늘 일, 일요일이라서 바람 쐬기 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왜 이러지요? 서울은 임산부와 임산부의 일인 무료인데 임신하기서를 안 가져와서 못했네. 근데 왠지 애가 더 건강할 것 같아. 최상급의 배아로 골라가지고 이식하잖아. 그 골라가지고 이식한 거 중에 살아남은 둘 중에 하나잖아. 왠지 건강할 것 같은 느낌. 신호등 정착구입해왔어요 Thank you.